안녕하십니까. 엠스톤 배민석입니다. 어, 오늘도 어, 열화상 관련 어, 설치가 있어서 어, 이렇게 왔습니다. 여기는 어, 수원에 위치한 협성대학교입니다. 어, 들어가면 어, 이렇게 맞아. MVR과 카메라가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고, 열화상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어, 여기 실화상 카메라는 뭐, 네오텍 카메라고요 여기 열화상은 고모사 카메라입니다. 고모라고 이제 센서입니다. 열화 카메라라고 해서 센서고 그 온도를 갖다가 저희 NVR에서 받아서 이렇게 표출을 하는 거고요. 아, 온도가 체크되면 34.5도 이렇게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설정은 지금 옛날 u o c 카메라와 조금 다른데, 예, 설정에 들어가셔 가지고 여러 어, 상감집 보시면 이렇게 어, 여기 조금 옛날 유시 카메라와는 다르죠. 이렇 되어 있습니다. 뭐 표시할 것, 표시할 온도 그리고 표시할 이벤트마다 이렇게 온도를 하실 수가 있고 오프셋도 어, 따로 여기 엠 l 다 설정하실 을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설정하시고. 예, 이렇게, 에, 찍히면은, 이제, 이렇게 네모칸이 쳐지면서, 에, 온도가, 한 번, 보도 보 이렇게, 36.5도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예, 네, 이상입니다.